이곳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입고된 차량입니다. 교체할 파츠는 운전석과 조수석 쪽 로우암, 활대링크, 볼조인트, 그리고 활대부싱입니다. 하체링크라고 말씀드렸지만 멀티링크를 사용하는 아우디는 다양한 파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후 교체 작업을 의뢰하는 걸 추천합니다. 부품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장품 파츠를 이용하거나 오늘 준비한 제품처럼 OEM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다만 그 둘의 가격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볼트및 너트, 그리고 활대부싱 실드는 아우디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차 체결을 위해 공차 레벨을 측정합니다. 공차 체결을 안하는 경우 부싱이 주행을 하는 순간 요철을 만나면 한계점 이상으로 틀어지게 되어 데미지를 입거나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MMI 진입 후 에어 서스펜션 잭 모드를 설정합니다. 전용 잭 어댑터를 사용해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바퀴를 탈거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하고요. 레벨링 센서를 탈거합니다. 가장 먼저 할때링크와 함께 안티롤바를 탈거합니다. 로우암 고정 볼트 및 너트를 풀어줍니다. 유압잭을 이용해 올려주고요. 전용 공구를 이용해 틈을 만들어준 후볼 조인트를 탈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어암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상단은 신품, 하단은 기존 고품의 모습입니다. 신품 로어암에 신품볼조인트와 너트를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장착은 탈거의 역순입니다. 신품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요. 볼조인트 고정볼트를 규정토크로 체결합니다. 나머지 볼트 및 너트는 공차체결을 위해 가체결만 진행합니다. 조수석쪽 링크를 교체합니다. 신품 활대링크를 장착하고요. 활대부싱을 교환한 안티롤바를 장착합니다. 신품 쉴드 및 볼트를 사용하고요. 로우엄과 마찬가지로 공차 체결을 진행하기 위해 가체결만 합니다. 탈거했던 운전석과 조수석 바퀴를 장착합니다. 차량을 내려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휠 볼트를 체결합니다. 공차 레벨을 확인 후 공차 체결을 시작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로우암 고정 볼트를 체결합니다 규정 토크는 1차 체결 및 각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대 링크도 체결하고요, 안티롤바 고정볼트도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8대 보싱을 비롯해 로우암, 볼조인트, 그리고 안티롤바까지 모두 다 체계되었습니다. 이제 리어디스크 교체입니다. 제품은 브렘보로 준비했습니다. 반복되는 고속 브레이킹에도 열에 의한 변형에 강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브렘보는 아우디 생산라인에 순정 브레이크 파츠를 공급하는 많은 메이커 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링크 작업과 마찬가지로 에어서스펜션 잭모드에 진입 후 진단기를 이용해 EPB를 해제합니다. 디스크를 탈거하고요. 고착이 꽤 심한 편이라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습니다. 탈거된 고품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마모가 상당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턱턱 걸리네요. 신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신품 장착 전구리스를 도포합니다. 디스크 및 캘리퍼를 장착 후 토크 체결합니다. 캘리퍼 고정 볼트에는 나사 풀림 방지제를, 그리고 가이드로드에는 구리스를 발라준 후 장착하였습니다. 탈거했던 후륜을 토크 체결하면 디스크 교체 작업이 종료됩니다. 캘리퍼는 타 업체를 통해 도색한 후 장착하였습니다.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A7에서 나온 로우암과 활대링크, 활대부싱, 그리고 각종 소모품들입니다. 기존 디스크의 모습이고요.